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마이크 목소리가 조금 작다는 댓글이 있어서 볼륨을 약간 키웠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사실은 너무 감사의 인사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노후도 관련해서 오늘 입법 예고된 게 있어서 간단히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감사의 인사는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소개드렸던 부동산 절세비책, 부동산 세금폭탄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쓴 책이 아니고요. 정말로 세금 전문가이신 이진규 대표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게 일쇄, 그러니까 책을 먼저 처음 인쇄를 하잖아요. 그게 완판이 됐어요. 주문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는 분은 책을 다시 인쇄를 해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하셔도 조금 지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쿠팡은 누구나 다 어플을 쓰시잖아요. 거기에 이책 제목을 부동산 절세비책, 부동산 세금폭탄 이렇게 찍으면 바로 뜹니다. 어, 그렇게 주문하셔도 배송이 되는데 어, 배송은 뭐 빨라도 금요일 이후에 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인쇄가 돼야 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어, 의외로 세금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쉽게 쓰인 아마 세금 책이라서 그런가 싶긴 하네요. 아니면 초롱소장을 응원해 주시느라고 아 그냥 막 집에 한거 사두지 이러고 다들 사신 거 아닙니까? 보셔야 됩니다. 책 사시면 <웃음>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이게 부산시 조례입니다. 부산시 조례 그 입법 예고가 되 있는 내용인데요. 조례는 요 밑에 있고 요게 조례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문이 어,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3호로 올라와 있고요. 어, 뭐 다른 건 크게 볼게 없는데 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초기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구역에 막상 현장에 임장을 가보면 멀쩡한 집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신축을 하고 있는 뭐 원룸 건물들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저게 어느 천년에 노후도가 충족이 돼서 동의서를 걷어도 뭐 농의서, 동의서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사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사타 접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구역들이 꽤 많습니다. 부산은 뭐 거의 부산 전역이 공동주택 외에 아파트 외에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가겠죠.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뭐 빌라들이나 원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입지 좋은 데는 전부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또 힘을 모아서 구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예를 써도 노후도가 점수가 안 되면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안 나오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완화해주는 게 오늘 떠서 이건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 드릴까 합니다. 저도 오늘 모르고 있었는데, 초롱공인TV 그 매물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이번 방에 이 자료를 뭐 어느 분이 공유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드립니다. 어, 바뀐 게, 뭐, 가와 나가 이래, 이래 쭉쭉 가나다가 쭉 있지만, 어, 가해는 호수 밀도 산정에. 호수 밀도는 옛날에는 그 기본 필수 사항에서 지금은 선택 항목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하여튼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요거 바뀌었는데, 요거 호수 밀도 산정에도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요거를 포함을 한대요. 근데 신발생 무허가, 요 신발생 무허가는 원래 분양 자격도 없거든요. 어, 요건 제외를 한답니다. 기존 모가 건물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항공사진의 존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기존 모가 건물이죠. 이제 걔들도 호수밀도 산정에 머릿수를 더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 이게 노후도잖아요. 이게 3분의 2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타 접수 자체가 가능해요. 요 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눴죠.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외요 어, 건축물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정비를 하고 어, 요거를 이제 어떤 걸로 지어졌는지 어 건물은 단독주택이라도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굉장히 튼튼할 거고요 공동주택이라도 또 이런 구조를 안쓴 경우에는 또 조금 피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는 안 지었겠지만 그런 건축을 지은 그 뼈대 그거 기준으로 이제 정비를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에 최소 경과연수 요걸 그동안은 2 5 년이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벽돌조 뭐조적조 이런 거 있죠 블럭조 시멘트 블럭조, 이런 거 25년 이상 되어야지만이 노후도를 충족하는 건물에한 호수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게 20년으로 완화가 됐어요. 한 5년은 벌었죠. 그러니까 노후도가 간당간당해서 어 접수를 못하던 분. 주민동의서는 에 충분히 걷어놨는데, 노후도가 안 돼서 접수 못한 그런 구역들. 뭐 이거 완전 구세주 같은 조례 변경 아닙니까? 어, 이렇게, 지금 부산 시장, 박영준 시장님 자체가,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할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그리고 좀 빠르게 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그 정책 그 안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요렇게 기존 날가 있는 주택, 아직 구역 지정 안된 초기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 노후도를 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는 계속 30년이에요 그건 튼튼하니까 그 외에 뭐조석조 백돌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25년에서 20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맞습니까? 오늘 이거 알려드리려고 <웃음> 어, 이렇게 유튜브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게 입법 예고가 되었네요 부산시 조례 입법 예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건 특별한 거볼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뭐, 감옥 외에 그냥 20년, 25년에서 20년 바뀐 거. 요거 이제 법 조문을 현행, 현재 아직 그 개정 전 조문하고 개정되고 나면 바뀌는 조문들을 이렇게 쭉 정리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20년이라 돼 있죠. 감옥 외 공동주택 20년. 감옥은 아까 어떤 거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및 강구조. 한마디로 억수로 튼튼하게 지을 구조. 그런 건 30년. 그거 외에는 전부 20년. 원래는 몇년이었다고해 25년이었죠. 5년의 세월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어, 또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우실 테니까. 이렇게 바뀐 포인트를 하나씩 알고 있으면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투자와 결부될 수 있는 그런 또 정보죠. 어, 오늘 단톡방에 자료 올려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저도 한참 지나서 알거나 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초기 지역에 어, 재개발 투자한다고 그냥 땅 사가지고 너무 신축을 많이 지어대지 마세요. 좀뭐 부수기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당간당 노도가 모자라서 막 예를 쓰고 있는데 거기 신축, 신축을 지어가지고 뭐 하면 내 살고 나머지 다 죽어라 소리 아닙니까? 그런 투자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인들 꽤 계시거든요. 크게 바람직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건 각설했고요. <웃음>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정말로 음. 책이 이렇게 빠르게 완판될 줄 몰랐습니다. 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낮입니다. <웃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